안녕하세요. 니손드드 강제라고 있는 에고몬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, 음,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고 있는 불꽃 이미지 합성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이제 스냅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몸 주위를 불꽃이 감싸고 있는 이미지들을 볼 수가 있어요. 꽤 많죠.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장노출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거의 대부분은 실제 장노출로 촬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왜냐면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모 그리고 또 모양이 이쁘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이걸 잡아서 돌리면서 찍는 분들도 있긴 한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불가능하죠. 그리고 실제 장노출로 찍는다고 하면 이 사람의 몸 주변에 약간 밝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죠. 그래서 이런 사진 같은 경우 뭔가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들고 있는 것만 실제고 나머지는 합성일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. 자 이사진의 경우를 보게 되면 요 부분이 보이죠 근데 이게 똑같은 모양이 또 있어요 아래를 보게 되면 여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요 부분까지 보시게 되면 모양이 똑같다는 걸알수 있죠 실제 이 작업을 하는 데에는 음 어렵지는 않은데 노가다입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저 모양 자체를 만들어 놓고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자 사용방법은 대충 이제 이미지를 하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다가 모양이 좀 이쁘게 저처럼 대충 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하나 그어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돌아갈 수 있게 아니면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이건 뭐 본인 마음이니까 여튼 이렇게 하나 좀 이쁘게 모양을 좀 그려주시고 위에다가 스파크 이미지를 하나 불러옵니다 사이즈를 좀 줄여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오시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워주시는 편이 좋겠죠 지저분하니까 하지만 저는 이거 작업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너무 노가다해서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자이 상태에서 노멀을 스크린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까만색이 없어지면서 불꽃만 남게 되죠 자이 상태로 사이즈를 줄여서 이 위에다가 올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이건 그냥 브러시이기 때문에 요 아까 브러시 그어준 부분도 여기 들어가셔서 드롭 섀도우 이런 식으로 스크린으로 바꿔주고요 스크린으로 바꿔주시고 약간 퍼지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겉에 약간 퍼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스크린 원래는 멀티플라이로 돼 있죠 자 여튼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저는 지금 이거 한 개만 준비했는데 한 개만 준비하게 되면 이렇게 복사해서 쓰면 딱 걸리겠죠 여튼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방향도 좀 틀고 모양도 좀 틀어서 하나하나 하나 맞춰주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 쓸 거예요 아마 이걸 할 때마다 작업을 하게 되면 은 작업 비용이 얼마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옮겨가면서 여기 또방향또 틀고 여기도 좀 많이 이렇게 만져서 이런 식으로 네, 해 주시게 되면 이런 이미지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쉽기는 한데 노가다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뭐 다른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음 기본적으로는 노가다고 이렇게 이미지를 갖다가 붙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아 이거 너무 귀찮다 라고 하실 때는 구글에 들어가서 스파크 브러쉬라고 치시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브러쉬이다 보니까 단색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되고 요런 요런 부분은 잘안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는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을까 브러쉬가 아닌 네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굉장히 노가다요 너무 귀찮죠 저는 이런 건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더 질문이 들어왔던 게 이런 이미지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건 굉장히 쉬워요 아까 그거보다 더 쉽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람을 찍어요 사람을 찍고 뭐 물이 있는 그런 거면 더 좋겠죠 그 주변에 물이 있으면 좀 티가 덜 나겠지 이 상태에서는 한 브러쉬 보시면 대충 뭐 이런 브러쉬가 있죠 이걸로 대충 여기 물색깔 찍어서 옆에다 한번 찍어 볼게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? 이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브러쉬를 일일이 찍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브러쉬 역시 여기 있죠? 워터 스플래시 브러쉬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사용하는 게 아마 이걸 거예요 근데 어, 유료 밖에 없다 그럴 때에는 뒤에다가 프리를 쳐주세요 그러면 공짜 로 올라온 이미지들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들어가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포토샵에 집어넣고 쓰시면 돼요 네, 굉장히 간단한 내용이죠 역시나 이것도 노가다라는 점이 네,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있었죠 레일 지금도 여기다가 그냥 찍어도 색깔만 맞춰서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면 잘 모르겠죠 여러 개를 찍으니까 똑같은 모양이 있긴 하지만 여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노가다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아마 비슷한 포즈로 촬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뭐 이걸 이미 만들어 놨겠죠 만들어 놓고서 그냥 똑같은 포즈를 계속 찍고 위에다 갖다 붙이기만 하는 그런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노가다는 한 번만 하면 된다 같은 포즈로 찍을 거라면 네,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은 네, 질문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봤습니다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